뛰말라오 전설이 뺀 후에 죽도록 위대한 골동을 위하여 여기가 을충지다 이 지역 사람들의 오전동선을 거의 모두 파악할 수 있다 최정의 스파이내 임무는 아 호시가 후평불 <웃음> <부평등>. 안녕 <안녕하세요>? 바보 후하 <웃음> <웃음> 야, 저기가 북평이라는 곳이야 내가 알려줄게 어 야, 빨리 빨리 빨 일로와봐, 일로와 여보세요? 야, 떴다! 어, 가져가! 내가 복귀하는 거지? 우리? 우리 돌아가고 싶지 않아!